오늘은 냉장고 털어먹는 디저트! 라고 하면 걱정하긴 하다. 그리고 냉장고가 아 냉동실이지? 아, 꽃감을 사다 보니까 농라에 좋은 게 있더라고. 한 팩에 22개 들이짜리 미니 꽃감을 응, 샀어. 몰랐지. 내가 하나 먹었어. 맛있더라. 내 꽃감 짤드만. 오, <웃음> 어, 맛있더라. a 니 y w 유자청이랑 견과류 다져가지고 섞은 다음에 크림치즈랑 같이 꽃감에 채워넣을 거야. 다다졌고 갓은 하나에만 넣는다? 해바라씨 남으면은 조청 끓여가지고. 뭐지? 감정? 어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이어어다어어어어어다어어어 가위로 어슬라고어어이야 와왜내 <웃음> 와. 도마를 더럽혀야 하지? 끈적끈적해지게? 이 안에서 끝내면 되잖아 조금 덜어야지 방금 사람다운 를 발견했어 언니한테. 야 됐다 이제 꽃감을 합시다 가위질에서 펼친 다음에 꽃값 말이 먹어도 돼? 안 돼. 왜? 아니,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?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. 그 맛있는 거에다 맛있는 걸 더하면? JMT. 그치. 기다려. 그러는 거 아니야. 아! 기다려! 어어! 됐으. <웃음> yes. 잡사봐 조그만해. 어, 재료이렇 조금 만들어 준 다음에 수저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먼저 싹 잡아. 그다음 크림치즈를 좀했다 미장하듯이 여기다 살살 발라 줘. 이렇게 해 가지고 보이니? 음, 이제 이렇게 싹 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꾹꾹 터질 듯이 완전 감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. 응, 다시 리커버리하는 거지. 이렇게 되는 거야. 와, 완전 진짜 감 모양이네. 예쁘지? 음, 응. 괜찮다.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는데 감이 찢어져. 음. 너가 봐서 요래요래 더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. 음, 잠깐만 왜 너가 봐서요? 같이 하지. 하... 좀만 더해도. 에서 도와줄게 하자. 그죠. 보이니까 더 하고 싶다. 야, 빨리 넣어. 네가 대충 넣고 내가 모양 잡고. 음, 분 나빠. 아주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아, 나 터뜨리지 마. 노노. 왜? 터뜨렸어. 야, 노노라고 했으면서 안 터뜨린 척 하더니 터뜨렸어? <웃음> <웃음> 아이거 근데 너무 많이 터졌네. 나의 길은 여기까지인가 보고. 할수 있어. 두고 음, 가지 않겠어. 날 두고 가. 아니, 그럴 순 없어. 버려. 동료를 포기할 순 없어. 얘는 어쩔 수 없다. 응, 먹어. 허락한다. You know how. <웃음> 사도 그만 봐. 이렇게 살짝만 깐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끝! 똑같지 않니? 어, 전부 다 칠폭해서 안되네. 괜찮지?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나왔어. 엄청 많이 사봐. 강정가게. 간식 생긴 거지 뭐. 진짜 맥주맛시게 진짜 안 마셔? 왜? 이야.. 기가 막히게 다 기가 막히게 더 좋다. 근데 영상에는안 나왔다. <웃음> 어찌됐든 고생하셨습니다. 카생하회타 응. 이거 하회탈이라고 부르는 게맞겠지 응. 7.2도인데 괜찮다. 되게 부드러워. <웃음> 무슨 맛이냐? 7.2도 같지 않은 맛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? 7.2 믿도 같지 않은 맛은 뭐야?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 안 빼뜨는 것 같아. 혀가 풀릴 것 같아. 응. <웃음> 패션 포르치마? 야, 근데 패키징 너무 예쁘다. 이뻐 이뻐. 야, 아까 전에 응. 내가 소머리 샀다고 했잖아. 내일 시가 보여나 응? 내일 할 거니까. 아. 안녕히 계세요. 야. 그래, 다시 와서 앉아서 얘기 좀 하자. 야. 안녕요 일이 안 와? 남으면은 응. 조청 끓여가지고. 뭐지? 어, 어, 어, 어, 어. 역시 힘 잘. 열 내가 혼내줘. 나한테 뜨거운 거 시켜놓고 나머지 하고 있어. 힘내줘 그게 사수와 조수의 서로이야 결국 감정 같이 만들었다. 뭐 그런 거지.